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젠입니다. 로하! 네자 오늘은요 제가 아, 이번에 드디어 마비누기가 오랜만에 또 아마 다른 패치를 내놨죠 패풍당당 2차 업데이트인가요 이번이? 잠시만요 패풍 몇시 이게? 패풍당당 아네 2차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자 오늘 한번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아좀훅 한번 훅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된 홈페이지 내역이나 네, 홈페이지 자 패풍당당 어 뭐가 는데 페가수스 그림 예쁘다 페가수스 그림이나 애용이 그림이 약간 예쁘고요 어 핀즈비즈와 4개의 수 자, 노래 틀어주고 핀즈비즈와 4개의 수패핸들러 게임 가이드 이건 뭐 너무 아고요 자, 뭘까요 과연 어떤 걸까요 자 다음거 핀즈비즈는 무엇이냐 핀지비즈 요정들이 좋아하는 신기한 구슬. 핀 패색이 장착해 주면 특별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아 받으니까 서시고요. 핀지비즈 장착하기. 장착하면은 핀지 스킬 필요한, 필요하다. 스크롤스 필요하다. 핀지비즈의 스킬 슬롯은 핀지의 사상에 용기의 펄이 보리지, 용기의 보리지 퍼퓸을 소비에 추가할 수 있다. 핀지 슬롯은 어허 준비한 핀지비즈를 끼워오자. 어. 심패질일 하셨어요 일단 보자 핀즈비즈 등급 그 일반 고급 최고급 나오고요 일반은 뭐야 F랭크 이상일 때 F-C랭크 B에서 8랭크 7에서 4랭크 4에서 1랭크겠죠? 아직 공개가 안됐네요 2월 20일이라고 한달 뒤라고요? 아니 무슨 d l c 이렇게 느리게 내고 있고 자오든이 안녕하세요 <웃음> 높은 등급일수록 샤이니에 필요한 스킬의 빛이 넣어주면서 사용식 위력이 커진다 자이번에 스킬 중에 핀즈빛이 샤이니가 스킬이 나온 것 같은데 핀즈비를달는 특별한 스킬이 나온대요 뭘까볼까요 핀즈비 샤이니 모죠에게 각성시킬 수 있다 패색에 특별한 힘을 넣고 싶다면 필수적인 스킬이다 음, 특이한 구슬인데 이 스킬을 이용해서 깨우면 그때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런거죠 어, 어. 실패하면 이 구슬이 없어진다 강화하네요 강화했다는 오케이 어피필을 어서오세요 자연 말했고 뛰는거 커요 <웃음> 자 피니어 스킬 어, 스킬이 뭐 6개정도 나왔는데 플로랄 실드 피니펀치 푸싱 시필드, 윈드러쉬, 힐링 버블, 풀링 필드 윈드러쉬 힐링버블 풀링필드 마비노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킬들이 마비노기에요 자 플로랄 실드 먼저 뭐 볼까요 <웃음> 플라워 피니 이미 있뜬 핀즈 비즈 스킬 적의 공격을 흡수해주는 꽃잎이 몸주의를 감싼다 이거 몸주의를 감싸는데 이거를 이제 데미지를 흡수해주는 꽃잎방패가 생긴 행성된다 데미지를 흡수할 때마다 패스를 감싸고 있는 꽃잎이 사라진다 약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그 그 디아블로에서 그 네크로맨서 본실드 아닙니까 약간 느낌이 어 그리고 이, 이거 이미 있잖아 마비노기에 그 반신화 스킬 그 이시, 아, 반신화 스킬 그거 있잖아 이미 그 그거 까마귀 뭐야 이클립스 이거 미 있잖아. 단점 모비 플레이어가 모비 플레이어가 때리면 끝이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일의 사차 다음 거 피니 펀치. 자, 주먹의 피니님이 뜬 피지 펀치 스킬. 아. 아. 아, 주먹 피니의 영웅이 단계 피니 펀치들이 패치에 되는 <웃음> 거지. 아. 모비 플레이 이럴 때면 아무런 효과 없다고요? 잠깐 이거인데 좀 약간 패스 중심으로하여 일정 반경 내게개 거대 주먹이 떨어진다. 내려꽂힌 주먹에 맞아받은 적은 데미지 있는다 솔직히 이게 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거 좀 말씀해야긴 해야 할것 말하긴 해야 할것 같은데 저웬만하면저 움팀장님, 네. <웃음> 실시간 왜 하던 이제는 트위치 보고 있는데 일단 저 웬만한 그웅 팀장님을 저그웅 팀장님에 대해서 약간 마비노기 개발진분들의 노력을 나는 별로 평가 절하고 없이 않아 어 평가 절하고 없이 안돼 이건 좀 별로다 아 이건 좀 이거는 좀아 이거는 일단 뭐가 그냥, 그냥 별로다라고 하면 좀뭐 거시기하니까 제가 개발팀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약간 유저로서의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펙트가 너무 구려요 이펙트가 너무 구려요 일단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이거 그냥 벚꽃 벚꽃 그거 범위랑 비슷한 느낌인데 데미지가 센지는 모르겠는데 네. 포켓몬 다이너클 하위호환이라고 엔개라고요? 엔개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설마 한 개일 수 있다는 건가? 랭크 낮으면 은자 <웃음> 일단 이거 그래픽이 너무 구려요 지금 잠깐 볼게요 내가 설마 잠깐 설마 와 이거 심지어 내려 꽂을 때 진동도 없구나 방금 진동이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펫펫 펫, 펫한테서 나온 진동이었어 이게 아 이거 구리다 다음 거 볼까요? 한 개일 수 있고 아홉 개일 수 있고 다자 다음 거 푸싱 필드 자 적들을 밀어낸다 아바깥을 밀어낸다 민드미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네 아. 방어할 때 좋겠네요 네. 아 도명 어서오고 아이고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나도 효용성이 어떤건지 모르겠어 어떨 때 효용성을 이걸 쓸지 모르겠어 나도 자, 다음 거. 윈드러시. 자, 뭘까? 일단 먼저 보자. 아! <웃음> 아!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시청자 입장이 아니, 유저 입장에서 개발진의 피드백 대라고 막상 까기만 해도 약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진짜 장점을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있는 스킬들이랑 너무 겹쳐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스킬들이랑 별 차이가 안 느껴지고 오 이걸 어, 뭔가 뭔 겹쳐지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약간. 대율이 한 20배면 너도 이틀 되게 범위가 너무 작고 이거는 그냥 공격하는 거고 앞에 이 푸신피드 밀어내는 거고 데미지 이것도 그냥 근처에 때리는 거고 솔직히 피니펀치랑 윈드러시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윈드러시가 좀더효율성이 높겠다 이것도 어? 패턴드파이조라 차라리 경직도 하나고 경직도 안 하고 아 이거는 솔직히 그래픽도 좀 별로 별로 그래픽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회오리 색깔이 너무 구려요. 회오리 색깔을 좀 간지나게 파란색이나 푸른색으로 하면 좀 약간 예쁠텐데 이거 검은색 뭐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온 것도 아니고 하필 또 캐라우너스도 얘도 검은색이야. 검은색한테 검은색 회오리 바람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제 생각에는 진지하게 펫 염색 색깔에 따라서 회오리 색깔 달라지면 어떨까요? 그거면 진짜 좀 약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거 봅시다. 힐링 버블. 자, 일단 보자. 아, 가서 아, 치면 아연아 치면은 애를 차오르는 거야. 막이 너무 얇아 오래 존재할 수 없다. 패드 앞에 힐링 버블이 존생성된다 힐링 버블을 터치하면 풍선 터지며 스킬도 회복시니다 체력 많아. 사냥 도중에 저지사할수 있긴. 라고 또 말씀하시고 완포는 대체 효용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혹시 효용성을 이것을 바에 오외포나 완포 먹지 않을까 싶은데 아저 솔직히 저 진짜 저 웅팀장님이랑 개발진 분들 정말 매번 진짜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패치 하나하나 전 별로 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패치가 좀 저는 좀 불호해요 저는 좀 약간 별로 마음에 안들어요 <웃음> 모르겠어요 일단 끝나고 더 자세히 얘기해드리겠다 포중이 없다 자 다음거 풀링필드 자 끌어당기는건데 아 자석이라고 이거 범위가 더 넓겠지 설마 이게 끝인 아니겠지 그치 올감이 그까 저봐동천이형아저 뭐야 이피라인도 알고 탈어나자 말더운다. 어, 어. 개발진 세공 이후 저보다 합계 전설. 아니 이거 올가미잖아 근데. 아, 좋아요 폴링피드 아니 왜 이렇게 패스를 밀어주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패스를 밀어주지 뭔가 이상한데. 아니 패은는패디바이링크 정도면 되게 수, 되게 충분했는데 패스를 왜 이렇게 밀어주지? 자, 다음 거. 4개에서, 그렇죠. 새로운 던전 바로 이거죠. 마그메 북쪽의 게아타를 건너면 도달할 수 있는 곳. 자, 혼자 벅차시티가 팻과 함께 팻과 함께 탐험해보자. 던전 클리어 보상. 자, 핀지비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이런 것들 나오고요. 금박 솔방울과 무료 수리 키트 나오고. 이것도 재료 아이템은 뭐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은 돈벌이가 될수 있다는 거거든 이런 거는 좋아 어, 기존에 있던 재화 이런, 이런 건 좋아 이런 건 좋아요 자, 뭐돌아봐야지만 자, 다음은 플로라 플로아 저번에 나온 뒤로 정말 인기가 많았죠 진짜 이뻐가지고 근데 팔이 약간 굵으신 느낌인데 좋아요 일단은 뭐 되게 이뻐가지고 엄청나게 그 인기가 많더라고요 플로. 어, 의상 이뻐 오 기본 보상 빼고 확률 져준다고 자 화려한 웬만와 강력한 힘을 겸비했기에 요정들의 사랑을 한 번에 받았던 수장급 요정.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과학해는 어린 요정들을 훈련 담당하게 됐다 아름답고 강약한 플루아 요정 영을 플루아가 요정 영을 따라 떠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플루아는 여행길에 오르기 너무 어려워서 영왕을 따르지 못한 요정들을 성장시켜 미래에 있을 이즈에 대비하기 마그멜에 나왔다. 아, 약간 훈련 교관. 약간 훈련 교관이네 훈련 교관. 어, 훈련 교관이고요. 꽃의 요정은 오늘도 자신의 매력적인 외향과 우아한 힘을 뽐내고 싶다 그런 차의마그메를방문한밀레시은 매우 흥미로운 존재다 얘랑 싸우는건가 그러면? 저 차라리 디바이링크드겁나단다 하니까 패탄테도 광역 도발 스킬 던져지 엄밀히 말하면 패탄테쓸수 있긴 해그스킬 있어 광역도 많 플루아 드라와 아이템 아네개에서 이겨야 되는거야? 아 보스라기보다는 싸운다기보네기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네개에서자 등나무 꽃장식을 뭐였는지 모르겠고 의상 나오고요 아, 플루아 의사, 어. 플루아 의사 나오고요. 2월 20일 날 이후 나오고, 플루아의 춤. 내기가 싸운다는 거야, 설마? 아, 노래는 좋아. 아, 눈버찬녕 야, 노래, 노래, 음악은 좋은 것 같아. 이 춤을 마저 한 번에 1,500 정도 소환한다고요? 아, 방금 뭐야, 잠깐만, 야, 언더테일이야? 뭐야, 이게 언더테일이야? 센즈? 아, 미안,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센즈 성대문사안 할게. 아, 타탐피약이야 후, 입냄새. 나무이 하나 너무 세서, 자이언트, 자이언트 골로 갔다고요? 자 일단 음악은 좋아 보였거든요 다시 봅시다 자, 신규 레시피 자더 많은 패턴들을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자 핀즈 크래프트 레시피 어허 uh -huh. 패특기를 강화하는 트릿 레시피가 있고요 핀즈 비스키를 강화하는 봄봄 레시피가 있다 봄봄 레시피가 있다 속성 강화해는 레이너는 가 되게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느낌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하자면 웅팀장님이 마비노기그 이제 밀레시안들이 너무 거지같이 세니까 얘들 너무 안되면 얘들 진짜 파워 인플레이션이다 얘들 더 키우면 망한다 싶으니까 펫 어쩔 수 없이 펫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펫들한테 이렇게 써주는 아이템들이 나오 거고 경영 경제 같은 것도 이 새로운 아이템들을 이제 인간권 그만하고 팩 쪽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약간 요런 느낌 같거든요 어 소년이 어서세요자 <웃음> 각각은 뭐 이렇게 되고요 다음거 핀배 제작 레시피 힐레와펜핀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끝인데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마비노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딴거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자거 있나? 다른거 없죠 오케이 딱없고요아 한번 마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 오케이. 자, 마비동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아, 직접 어떤건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원석의 챔피언 뚜벅이...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에이? 설마 설마 이거야. 챔피언 뚜벅이를... 아, 이거 아니지? 설마 이거 아니지? 그치, 그치,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스킬, 어떻게, 스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그대로예요 무슨 말이야? 이또 일단은 저기로 가보자. 피오드 네? 아, 아, 핀즈 스킬은... 아, 스킬은... 이 스킬은... 핀즈 비즈 스킬은... 아, 그러면은 이거는 핀즈 비즈 샤인이 넘어가야 되나? 아니, 있는 분도 아이디를 잠깐 빌려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볼게요. 스킬을 안 찍어놔가지고 이거 참 이럴 때좀 힘드네. 아, 든을또 언제 찍어... 이것도 자, 마그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그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던전 아저 있죠 어우 카트 봐봐 어우.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건, 이건 2월 20일날 나오는 던전 같죠 아무래도 그죠? 플루아 만 만나나 볼까이뭐 어떻게 하거지 어떻게 하거야아 여기네요 자 희미한 노릇살 들려온다 이곳은? 사계수의 이름의 공간이다 <웃음> 아니 잠깐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좋아한 꽃요정들이 살던 마을이었다고 한데 펫과 함께한 상태일 때만 안개를 건너가서 살펴볼 수 있다 많이 하신 이 있으며 함께한 패스 도주 돌려보내서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데 아 이것 좀 아쉽다 원래 이런거 설명 같은거 n p c 가 대신 해주는데 이거 저기 그저 3사슨 저, 사제 호루라기 그판매아 호루라기 그저 도매처 저 사슴한테 가서 이런거 좀 멘트 좀 날리게 지 이런거 좀 약간 아쉽다 이거 아 이거 원래 좀 아쉽다 일단, 자 바로 가볼까요 일단은 4개의 숲자 하나있고 미션 선택인 4개의 사랑인거 보니까 나중에 다른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통 난이도 아마 또어려워 것도 있나 보죠? 자, 입장해볼게요. 자, 볼까요? 자, 마그의 기아탈을 한번 모문지기스프넣어왔다 자, 이거 뭐지? 특별한 피니스의 깃털 어... 이거는... 왜 있는 거지, 이거는? 마그메 미션 용이가 가지고 있어 보고요. 배경음악 들어볼까요? 자, 새로운 배경이 나왔습니다. 아주습니다 자. 일단 뭐 한번... 네. 어, 귀엽네. 아, 귀엽네. 일단 일단 좀 아기자기가 귀엽다. 야. 배.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네요. 여기가 좀 약간. 아주 안 보인다, 야. 조그만 집도인데 동물의 집인가요? 느낌이 약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근데 약간 좀 이런 건좀 아쉬운데? 이런 거, 이런 건좀 아까 아쉬운데? 이거, 이네칸 이외로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아, 이런 건좀 아쉽다. 아. 아, 혼자 클리어 어렵다고요? 일단 해볼게요. 아, 요거는 조금 아쉬운데? 어? 아, 마비노기가 왜 이렇게 그래픽을 이상하게 하지? 어? 어어? 어? 뭔일? 요즘 뭔일 있나? 이거 좀 심한데? 아니 이거 너무 조금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좀 너무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는? 아니 이거 무슨 마인크래프트 뭐 낭만 농장도 아니고 이거 심지어 뒤에 있는 나무들 이거 투니 이거 뭐야 이게 간판대기? 가판대 이거 세워놓고 이거 이거 안보이겠어 이거 안보이겠어 나무 이거 하 보이잖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건 좀 너무 시, 좀 별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좀 그렇지 아니 아니 좀 너무 차라리 맵 자체를 좀 작게 하든가 아, 차라리 맵 자체, 맵 자체를 좀 작게 하든가 이게 이거 좀, 아 너무, 아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전에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저쪽이 너무 허울판이야. 자, 패스 한번 넣어볼게요. 아 여기서 패스완에 제가 불가능하다가 있고요. 너구리가 대해 보자 아, 플로라도 있네요. 해볼까요? 자 흐왕 도와주세요 신은 마그메계약타에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나쁜 놈을 괴롭히지 뭐예요 무슨 일이야 이쪽 숲에 넘어지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더더 더 깊은 숲으로 나가고 싶다면 저희를 도와주세요 완전자 저희는 4개의 숲에 대한 주민들이에요 플로안의 명령으로 숲으로 돌아가며 시들어버린 마그멸기 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주 험악한 동물들이 숲으로 넘어와서 저희를 방해하고 있다 자,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물을 주는 동안 흉폭한 동물을 혼주해 주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자, 미션 시작. 자, 뭐야. 자, 기한테 이건 피해. 자, 쓰라손이 일 나오고요. 일단, 디펜스 같은 느낌인데요. 못지나가게 오, 마금의 고목나무령? 자, 쓰라손이랑 고목나무령 이렇게 나왔네요. 아 들어가면 바로 끝나네요 보니까 들어가서 나무를 때리는게 아니라 들어가면 바로 바로 바로 아이고 바로 끝나네 이렇게 뭐야 얘는 왜 1밖에 안되나 자 이런 친구는 근접이 안 통하는 걸수 있어요 그런 친구도 이제 그럼 뭘로 때려야 한다? 아 일단 총으로 한 때려볼까 역시 아총 뭐야 뭐야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맞았는데 뭐야 방금 얘는 달았는데 뭐야 뭐야 아 에너지 잘하데아케이드이 아이고 어서오시고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뭐야? 뭐 에너지가 뭐야? 왜 에너지가? 에너지가 왜 달아? 왜안 달아? 왜안 달아? 뭔데? 업데이트를 듣기전 연극 스트에 태어나요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 제가 봐도? 아 패시 죽여야 돼요? 아 이런 건 패시 때려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저런 건 패시 때려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뭐야너 뭔데? 너 뭔데? 아 패시 이런 건 힌트가 없지만 뭐 알아내는 재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잡으라 하고요 파란색 스라소니는 패스로 갔다가 잡아야 되네요 보니까 약간 때리는 게 약간 좀 안타깝다 아, 뭐 힘들긴 한데 자 계속해서 때려주도록 합시다. 실패해서 진행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티라면 어서오세요. 이런, 이런 것도. 패스로 때리는 건가 봐, 이런 것도. 30% 얼마였죠? 신들, 신은 게아타, 아, 게아타 복구 정도가 오른쪽에 나와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신든 신은 개아타 복구 정도가 옆에 나와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아, 뭐야. 절반 정도 지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패시, 색을, 색이 패시 될려야할 색을 보이는 푸른색. 아, 푸른색이 이제 이런 애들이, 어, 패시 때려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가 엄청 높지 않네, 애들도. 자. 아, 다행히 고목나무령 같은 친구,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격을 안해 보니까? 어. 이 친구는 따로 공격하진 지 않는데? 이쁘다. 세피로트보다 얘가 훨씬 예쁜 거 같은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자, 봅시다 호. 아, 패싱극, 어, 패. 디바이링 하이 그게 없네 도르카가 네 도르카가 도루, 자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빛이 나오네요 따뜻한 게 꽃잎이 나오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자 이제 사라졌고 자 뭐지? 자 이걸 얻었고 보자 뭐 하지? 었지 방금 나왔던 거 버리고 이런 거자 꽃잎이 어디 갔죠? 아 이거네요 어, 플루아의 특별한 공간 방아스 꽃잎의 보호 컨디션을 획득할 수 있다 어나가면 미션 사용해볼까요 일단 한번?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아 이모티콘 나오면서 꽃잎의 보호라 뜨면서 되네요 자들어 볼까요? 다음 장소 다음 장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석판 조사해보자 뭔데 이거 뭔데? 자 수프지의 수, 수호령들 아, 소형 잡아주고요. 아, 이런 건 패스를 잡게 하고요. 아니, 요즘에 진짜 사막 정령들이 진짜 뭔가 부직난인가 아니, 딱 봐도. 아니, 사막 망령들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거? 모델링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다르 약간 다르네. 모델링이 약간 다른데 거의 똑같네요. 특별한 건 따로 없고요. 어 특별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아 패시 처치한 소령도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되네요. 아뭐지? 아, 뭐지? 아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뭐야 뭐야 뭐야 어디가 뭔데? 아 반대로 되 반대로 되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뭔가 벌어지고 있다. 뭔가 뭔데? 자패 아. 케이트와 패스로 수호령들을 퇴치하자 퇴치한 수호령 비율이 크게 차이서 안된다 아 크게 차이 나면 안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커지니까 이렇게 패스로만 잡으라고 파란색 수호령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재워줍시다 재워주면서 잡기 쉽게 이렇게 잡기 쉽게 이렇게 재워주면서 잡도록 합시다 핀싱크 안된 패스로는 나뭐 잡고 있긴 한데 어떻게 또? 어떻게 잡고 있긴 한데요 지금 데도자 뭔데 뭔지 뭐, 교칙이 뭔데? 뭔데? 아 반대로 이제 움직이네 보니까 반대로 공격은 왜안 하는데? 뭐야? 반대로 움직이네요 자 재워주고요 하세요자한 말씩 이율을 올려주자 도르카을 좀 모아주고 그 다음에 패스로 좀 때리기 합시다 자 때려 네 때려 자여러분도 패스로 좀 때리기 하고요 넌 때리고 나 아, 잡고 응무강매할때 강제로 파는 거보서 뭔데? 아저 규칙이 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좀큰 거야? 아 뭐야? 테마야! 방송 오늘 일찍 종료하네? 아야 호스트 고맙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난하세하 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한창 펫 한번 지금 좀 약간 저도 펫풍당당 해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끝나고 총평가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약간 좀 별로 안 좋아요. 화면에 다 나와있다고요. 아, 여기 10% 이상 차이 나면 디버프 오케이. 여기, 어, 여기 파란색 펜 이외에도 뭐야? 뭐하냐? 뭐해? 왜, 왜, 왜 힐러하고 있어? 뭔데? 파란색 펜, 이, 펜 이외에도? 좀 잡을 수 있는 패시 맞나? 아니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안 되고 이거 내가 이거 네가 잡고 네가 잡고 아두 마리 태서아패 타스 때릴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네 아 패스 타고 때리면 이게 이게 효율이 좋나? 이게 아엘덴에이어 서시고요 네? 최소 4명에서 8명 같이 한다고요 이거 안 어려운데 지금? 어 아, 테마 어서와라 아 제발 뭐 이런건 좀 재밌어요 오케이 이런건 좀 재밌어요 약간 반대로 하는거 오케이 이런건 좀 재밌어 아니 뭐 어렵다는게 혼자 어렵다는게 뭐, 뭐 엄청 세다는건 뭐야 쎈거같진 않은데들이? 이제 부금 여기 던져 여기 거 여기 거 음, 여기 거예요. 자, 자 노래는 좋아요. 자, 음악은 되게 좋아. 나 이런 음악 좋아. 진짜 좋아 음악은. 음악은 인정. 자패소때려라패소때려라 베테랑 이렇게 나와서 했어. 하긴 디자인 여기 이쁘잖 여기 이뻐 던전 디자인 이쁜데 이쁜데 이건 좀 약간 제가 너무 했다 방면자에 제가 되게 너무 했다 생각하게 있거든요 아, 디자인이 좀맵 자체가 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 맵은 오지게 큰데 주변에 뻥 뚫는게 다 보여요 이거 되게 너무 좀 급하게 된것 같아 좀 급하게 된것 같은 느낌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약간 아, 시면 코일보다 예뻐요. 그시면 코일보다 예쁜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지금 이 아, 바로 앞에 있는 나무들은 3D 텍스처 모델링인데 그 뒤에 거 봤어요? 뒤에 거. 뒤에 거 보면은 나무가 지금 2D야, 2D. 이에잘 봐요. 나 앞에 나무 잘 봐요. 잘 봐. 앞에 나무 잘봐 이거. 오! 오라 아니, 나무 판자 떼기를사 왔다. 안 보여. 무슨 2 d 로 갔다가 제작비가 약간 좀 모자랐다는 느낌인지, 약간... 다 당한 거 한번 파티풀이랑 답이 없다고요. 봅시다. 일단 한번 보자. 아, 또 이제 저주 걸리겠네. 또이 또... 이쪽. 아, 짜... 또 저주 걸리겠네. 전장 얘도 퍼 y 나일 e Poneda l o 라 l 라 l 라 l 라 l 라라 일단 알았어 일단 끝나고 다 총평가할게 일단, 일단 끝나고 보자 한번. 끝나고. 솔직히 나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요즘에 저 진짜 나 진짜로 나는 개발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당연히 당연히 고생하시니까 아, 알아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패치에 대해서 이번 거 요즘 거하고 이번 거는 좀너 별로인 것 같아 어 하늘 무량여서지고요 고르반이 좋았다고 고르반이 뭐지? 아 그거 맞아 고르반 아그 남자 캐릭터 맞아 맞아 야 오랜만이 됐다자 여기까지 잡고 잡고 잡고 푸리신 두 달에 걸쳐서 업데이트 이거면 서브젝트 할말아 진짜 심각해 끝나고자다.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해.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나도 되게 지 존버하고 있던 거란 말이야. 나좀 조금 좀 쓱쓱이 말해서 나 지금 존버하고 있던 거라고 나도 지금 나 분명히 아 저번에 카트 때도 어 실망 이빨 엄청 해가지고 막한6일동안안 들어오면서 아 그래도 그 다음 마비노기 패치 재밌을 거야. 그럼 던전만 나오면 모든 게다 해결될 거야. 우리 마비노기 던전 새 새로운 던전만 나오면 모든 게다 해결될 거야. 공 팀장이 믿자. 아,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심각해 지금 아니 일단 끝나고 보자 오케이 일단 끝나고 다시 말하자 자 일단 보자 자에 서울반 다음 장소 이동 뭐 동물들 보자 집에 있는 걸 건너겠죠 아어있어어있어자 늑대랑 캐피바라 캐피바라도 공격할 수 있어? 자 아, 안전지대에 도착한 동물이랑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요 뱀 사슴은 우리 팀이지? 사슴은 우리 팀이지 그치? 근데 너, 이거 너무 고정관념 아니야 이거? 아니 토끼도 나쁜 애일 수도 있잖아 아니 뭐야 파이어 스프라이트도 나쁜 애일 수도 있잖아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아르바딜로가 나쁜 애일 수도 있잖아 죄책감에 몸을 못 움직이겠다고? 어이가 없네 <웃음> 아니 언제 다 죽여버려 그냥 사이드도 다 죽여버려 아슬리 어서오세요 야 이거 너무 고정관념 아니니까 이거 아니 능대랑 뱀이 착한 애들 수 있잖아 이것도 아마 인프 착한 애야 나쁜 애야 착한 애야 나쁜 애야 겁나 고민된다 아 아니 인프가 왜 나쁜 애 착한 애 아니 육식이냐 아니냐 아니 인프가 육식할 수 있잖아 어이가 없네 해골룩 때는 육식 안할수 있잖아 고정관념 고정관념 타파 참견 권장 게임 인서 논란 아니 좋아요 오케이 자 해골 잡아주고 뱀과 늑대를 잡으라고요 아니 이거 너무 고정관념인데 이거 스프라이트는 착한 애야?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는 착한 애였어? 너구리 너구리 옆구리 진짜 저 수련한테 잡을 때는 언제고 또 골드키 골드키 나쁜 애야 착한 애 나쁜 애 착한 애야 나쁜 애야 보내준다 귀여워서 귀여워 보내준다 아 시체들이 그렇게 써 있는 쌓이에 있는 시체들이 아유 아셀리아 이거 이천 원 고맙습니다 뱀띠 이천 원 옵니다 어아 뱀띠예요 딱 저랑 두살 차이 오케이 아 하하하 아 아이스 스프라이트나도 아니야. 뱀딘이잖아 옴니다. 눈물 저거 혼자 먹겠는 걸? 응? 아, 그래. 두월걸. 오케이. 감사해요. GK f o 아 아, 장전매다. 장전매다. 아야! 아. 아 좋아요. 아다잘 끝났어. 아, 제가 제책감은 무슨 또 아, 밀레시안이 언제 죄책감이 있다고 진짜 일단은 자, 아, 잡지마 얘흰 뱀만 잡아 번전 다운스테이저 할때 패스 하면 어, 클라 에? 어, 너, 그거 되게 큰 버그 아니야? 그거? 되게 큰 버그 아니야, 그건 엄청 거운 뱀, 토끼 토끼 나쁜 애야? 토끼 겁나 나쁜 애인데 토끼 진짜 호주에서 겁나 나쁜 애인데 사슴, 검뱀, 사슴. 아, 사슴도 착하네요? 군대에서 나쁜 는데 너무 편견이야, 이거. 아, 이게 농담이고요 토무루, 검뱀 다음에 그냥, 일단 맛이라도 보자, 한번. 다들 왜 그렇게. 아니! 아, 몸이 느려진다. 다이히 느려지는 거에서 끝나네요. 좀잘써야겠다 이거. 아 쏘는 거좀잘써야겠다 이거. 조심해야겠네. 오케이. 다음에 가볼까요? 다음 장소. 자, 오케이 이건 뭐죠? 불빛이 들어 있는 반짝이는 곳을 쳐보지 않아했는데 디버프 음. 두 개라고요. 오케이. 여기 앞에 뭐 해바라기 같은 게 있는데요. 뭐지 이게? 자단 볼까 한번. 거대 인프 임의 뒤로 밀렸다 거대 인프가 소환한 적들을 모두 물리치 않나? 어딨어? 거대 인프 없는데? 이거 쳐볼까? 한번? 뭐지? 나랑 뭐하자고 뭐, 뭐 하자고 나랑? 인프를 잔뜩 나오고 이런건 펜수 죽이고요 욕심쟁이 인프 혼자 다 못한다고요? 뭐라고? 아 이거 사라지기 이제 다 잡을 아아 패시 많아야 되네 이게 보니까 아 거대인프 가 거대인프 귀엽다 잠깐만 우와야 이거 거대인프 내가 하는 거대인프가 아닌데 귀여운 애가 죠 내기를 좋아하는 거대인프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이거는 혼자 못깨 있다, 이거는. 헤일이라고요? 이거 혼자, 혼자 못깨 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오케이. 자, 일단 나가볼게요, 일단. 일단 나가보자. 자, 나가보고, 자, 시청자분들 좀세 분만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세분 정도만 저 도와서 한번 깨줄 수 있나요? 궁금한데? 자, 일단은 지금 오시는 동안 제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자, 일단 해보니까 저는. 던전 디자인이 예쁜데 아쉽다 일단은 너무 예쁜데 아쉬... 예쁜데 아쉬워 아, 뒤에까지 너무 좀정성들였다가 졸... 뒤를 아예 안 보이게 하면 참 좋을텐데 뒤에 좀뻥 뚫리는 게 너무 아쉽고요 던전은 나쁜... 던전 이런 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접으라고 대놓고 만들어봐요 아 근데 이건 나쁘지 않아 난 차라리 이게 나은 거 같아 차라리 미니게임 형식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차라리 재미로 밀레시아한테 그 겁나게 센그 파워 인플레 그런 것들보다는 오늘 혼자 놀다가 말이껐다고요 혼자 이거 어떻게 깨? 아 혼자 이거 어떻게 깨 진짜 이거 혼자 어떻게 깨? 말이 안돼 이거 보세요 연습 카드 싫다 아 저거 저 보기도 싫다 젠제님 네 왜요? 아 저거 저 보기도 싫다 저거 진짜. 아못 깨서 빡쳐서 껐다고요자 시청자 한 두분 정도만 여기 되시는 분들 7채널 한번 오셔가지고 저랑 좀 약간 저 던져 한번 돌아볼래요 다 돌고 한번 총평, 다시 평가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자 우진이 어서오시고요 어, 마비 변한게 없네요 이 다임 그놈의 카트 아 근데 진짜 이거 솔직히 이제 마비뽕이 솔직히 말해서 좀 다다랐어요 이제 여기까지 기대 여기까지는 기대 실망 하지만 새로운 재능 나왔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크게 별거 없음 그러면 한달 뒤인데 이거 아니 이거 한달 뒤 패치도 솔직히 기대가 안돼요 지금 저는 아니 웅팀장 계속 정말 죄송한데 이게 너무 좋나 별로야 이번거 아니 왜이렇게 별로지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저는. 부스터야, 이거? 아, 참. 아니, 한달 뒤에도 지금 뭐, 좀 별론데, 이거? 이게, 그렇게 난리친 레이싱 모드라고요. 난 저거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좀 별로야, 저거. 자,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두 어, 분만 좀 도와주시나요, 여러분들? 두 분만? 마비노이가 오랫동안 반복해 읽은 옛날 소설 같아서 그런 느낌이야. 진짜 열심히 했던 느낌. 음. 아니, 그럼, 야, 로데야, 나좀 도와줄래? 저,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번전 한번 도와주실 분? 자, 일단, 잠깐 스톱했다가. 자, 이... 자 일단 이렇게 네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한번 4시사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핀님 들어가보시죠. 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내쉬면 뭐 금방 깨니까요. 아, 카트 극혐! 괴롭히지 말라고. 어, 이다 이거 없었는데 뭐야. 어, 원래 이게 있었나? 없었는데? 카트 외모시아의 극혐이라 진짜. 나 방금 전에 처음 들어간 영상이면 뜬다. 나 방금 전에 했었는데. 자, 볼까 일단은. 노래 네, 노래 좋은데. 하늘하니 네, 그패 꺼내 가지고 떼려도 에너지가 안 난다 싶으면 패스로 들어서 최로아 저거 막 카트 나는 좀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아니 이거. 아루 스쿠터는 그나마 인프라를 타고 있지. 저거는 무생물 아니야, 무생물. 무색... 아, 나 저게 왜 이렇게 많아. 일반 스쿠터는 나도 안 쓰지 않아서 야, 그래 일반 스쿠터 일반 스쿠터 하나지. 얘를들은 이거 뭐. 됐다, 일단. 아, 됐다, 됐다, 됐다. 깨보자, 일단. 어, 금방 깨네요 오케이. 체력 괜찮냐고요? 아, 괜찮습니다. 좀 적절히 쉬면서 밥도 먹고 해서 아, 너무 고마워요 아슬님 제가 빨리 커미션 맞게 해야 돼 자꾸 시간이 좀안 나네요. 자, 보자. 이거 이거 알지, 님들? 이거 이거 그거 알지? 이거 패 비율 맞춰야 되는 거 알지? 패 비율, 패 비율. 애들이 좀 세졌네요, 보니까 지금. 이 몬스터를 좀더 세졌어요 지금 보니까. 아 천천히 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궁구망이 카트 타고 근접 공격할 수 있어요? 카트 타고 근접 공격할 수 있어 제발. 진짜 안 된다 이제 제발 부탁이야. 진짜. 저 윈드밀이고 근접 공격, 근접 공격. 아, 근접 공격은 안 되는구나. 그냥 평타 때리는 거안 되나 보네. 평타 된다고요? 아, 평타! 아! 아! 할 말을. 아, 진짜 좀 쉴까? 진짜 조금 쉴까? 마비노기. 친구 소화에 있는 패스 들어왔죠? 아 패스 제가 아예 해지를 못하지. 아네 광대 안녕하세요. 잘 가요 다음 에또 봐요. 안녕. 쉬면 사라질 것 같은 마리 자, 일 끝나고 보자. 일단 끝나고 제가 좀 리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잡고 친구 분은운데 아, 그게 가운데 야 아, 그게 가 아, 그게 가야 아, 그게 가야 아, 그게 가운데 야 그게 가움 받을 수있 그게 데 그게 가 그게 가 아, 그게 가 아, 그데 아, 그게 데그데나 아, 데그데 8싱7싱 피싱, 7싱 피싱, 피싱, 크도팩가 피싱, 피라 피싱, 피싱, 피싱, 피싱, 피싱, 피싱, 얼마 안 나왔어요, 싱 피싱, 피싱, 피싱, 피싱, 피 호루라기 패츠 만드는 거예요. 아 호루라기 패드 만드는 거. 그러면 본쓴 패드 넣는다아 블루밍으로 A랭 팩갈아놓는다고요저 시간 시간 싸움이 진짜 안 네. 돼. 겁나 시간 싸움이에요. 오케이 다음 거가 이건가? 자아 이거 한번더 오케이 자. 일반 패시 소멸해진다고요. 아우 그거 좀 무섭지. 차별 권장 게임. 야 퍼져 퍼져 님들 퍼져요. 각자 구역 한두 개씩 맡아. 아, 알지? 음. 각자 두 개씩 맡아. 잘못 쓰면 안 돼. 열다 시간 한2 4 시간도 있으니까. 몸매 잡고요. 누가 토끼를 잡았어 누구야 누구인가 누가 토끼 누가 토끼를 잡았는가 자 범인이 있으니까 이피님 시센 힛둑대 아아아 힛대를 누가 잡아버렸어 실수 아니 <웃음> 알마일로가 아니 아르만 일로 아니 늑대 잡으려고 컨트롤 눌렀는데 아, 내가 만히있을게 가만있을게, 어, 가만있을게, 가만있자 이거. 아 실수로 컨트롤 미스가 나가지고 이게 가만있을게, 가만히 가만있을게요, 어, 가만있을게. 에, 네, 좀 가만있을게. 뒤에서 조용히 있을게, 조용히 그냥. 어, 조용히 보고 만있을게 자, 누구야? 누가 더 실수했어? 누구인가 누가 또 실수했나? 어? 아 마비노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팔로우 하시고요. 이분 몬스터 아니야. 나 그런 줄 알고 잡았는데, 근데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뱀이란 듯때나쁘다면서현경오지네 <웃음>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자 차원 차이를 기다려보고요. 아 카트 진짜 별로다 이거. 아참 이거 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하지 마내 앞에서. 그런 거내 앞에서 보여주지 마. 자 진짜 좀 약간 별로니까. 아, 너구리잡으 이따가 어, 이 다행히 이았요 다음 이볼까요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명씩 퍼집시다 거명씩퍼거 이거, 이거. 명씩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치치치거 이거, 이거,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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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이 없나요? 플루아? 자, 의아이 어서오세요 아, 재밌는 손이 왔네요 아, 내기를 신청하겠어요 키트 안 나왔어요 이긴 날 거긴 당신 기원친구의 특별한 일을 칠수 있는 선물을 드릴게요 어, 플루아인데 보스몬스터 이런 노래가 나오는 불안한데 자, 그래서 내기 어떻게 한 건데 내기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기가 나를 이겨라, 이거야, 설마? 뭔데 플루아가 숨어있는 것 같다 아 누가 치고 있어요 치는거야 이거? 이거 패타워치라고. 아 패타워 치라고 아패타워 오케이 다른 꽃봉에 숨어있는 것 같다 이거 치면 되는 것 같고요 아 치면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나타나 이러면 싸우는거고 또 이렇게 숨네요 혼자 영상보면 아니 처음이니까 난 찍어야지 당연히 나는 난 스트리머잖아 어? 찍어야지 어? 사람 찍어야지 어? 자 다음은 어디어 여기 느려 없어 뭔데 뺄 수가 없어져 치면은 댕댕이가 알려주네요 치면은 먼 곳에 있다 먼 곳에 있다 자, 먼, 곳에 있다. 먼 곳이다 나타났구요 때려지 때려지 때려지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숨고 때리고 숨고 때리고 일로와 일로와 아, 너무 느리다 너, 느리면 어쩔거지 이게 있지 원고의 힘, 이 오케이. 아이 누가 너무 어지럽다 이거. 어지러운데 딜 타임이 따로 있네요. 오 와, 저거 뭐야? 맞은 사람 없지? 방고야 어, 내가 트레이닝 맞았네요 보니까. 트레이닝 맞았고요. 데미지 뭐 아프진 않아가지고 딱히 뭐. 옆에 있는 몬스터들만 좀 불쌍하지? 어떻게 혼자 잡아 플루아랑.. 어? 색깔이 좀 좋겠네요? <웃음> 아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아 내가 얘 플루아랑 왜 싸워야 돼? 어우 뭐야 얘 진짜 가 플루아랑 왜 싸워야 돼? 대체 형들 싸울 이유가 없는데? 아 디버프 안 걸린다고요? 자, 사이에서 클리어 자, 풀라, 뭔데? 내기인데 왜 내가 널 싸워야 되냐 자, 죽는 모션 따로 없고요 그냥 얼굴을 가리는 거네, 이렇게 이, 부끄러워,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어, 사라졌어 자, 이렇게 했고요 보상 한번 볼까요? 무려서 루비 금박 송방을 마금의 꽃이험 비싼 건가? 자 나올까요? 노랜 좋다. 노랜 되게 좋다. 죽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일단 주, 자 일단은 보자. 아 일단 도화시 이피드라님, 아 로데이아 그리고 저 에, 루니아님, 에, 도움 감사합니다. 아, 일단 얼마인지 볼까요? 나온 거? 어딨어? 어. 꽃 시럽. 2만 9천 원. 그래, 뭐. 좋은 느낌 아니네. 2만 9천 원. 핀즈비즈 나오면은 100만이라고요. 100만이라고? 핀즈비즈? 자, 일단은요. 어, 던전 돈 거를 먼저. 왠지 왜요? 좋아에서 패스완 시간 끝나면 멀쩡히 있다가 나온 패스완? 오케이 그거뭐 그래야지 뭐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그저 새로운 던져 한번 뭐 이름이 뭐였죠? 4개의 숲? 4개의 숲 한번 돌아봤는데요 아 일단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4개의 숲 디자인은 별론데 그러니까 내, 내 말은 전체적인 디자인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은 이쁘긴 이뻐요. 나무도 있고 이뻐가지고 상관없는데 근데 멀리서 좀 크게 보면 좀 약간 되게 허황하게 느껴져가지고 좀큰 어, 느낌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건 좀 그렇고 그거 좀 맵을 좀 약간 아니 잘못한 것 같아. 맵을 좀 크게 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맵 디자인이 조그만데 조그맣게 이쁘게 꾸며놓은 건데 이거 볼라면 시야를 작게 해야 되는데 특히 불쾌하단 말이야. 그럼 또 근데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맵을 좀 크게 하든가 아니면 뒤편에좀 아예 안 보이게 다 넣든가 아니면 진짜 전체 맵을 좀 작게 만들던가 솔직히 난 전체 맵을 좀 작게 만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일단 어. 서큐퀸이 죽을 때못이플로안 같다고요? 아 이렇게 얼굴 갈비는 거? 서큐퀸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지 않나 그냥? 일단 그리고 어, 던전 돌아본 느낌으로는 아, 웅, 그, 마비노기 개발진 측분들께서, 옹웅인장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솔풀만 도는 시대는 이제 끝이다. 마비노기 더 이상 솔풀만 돌지 마라. 좀, 친구들, 마비노기 다른 밀레시안들이랑 좀 가, 같이 좀 돌고 놀아라. 전 솔직히 던전 디자인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싸우고 그런 거에서 약간 메리트는 없지만, 약간 좀 약간 알쏭달쏭 재밌어 약간. 아, 플로아도 예쁘고, 꽃봉을 찾아내고, 때리고 찾아내고 싸우는 거 그런 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약간 나아 음. 다중클라라 되는구 이거 보니까 이걸 쏠프로 어떻게 이거를 아니 이걸 어떻게 쏠프로 이거를 일단 던전 일단 그래도 던전이 나쁘지 않은데 보상은 뭐 역시나 처음에 뭐 좋은 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죠? 보상이 처음에 좋은 거 나올 리는 없으니까 뭐 그건 됐고 음. 보상이 처음에 나, 좋은 거 나올 리는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에, 일단은, 네. 일단은. 이거 가능한 거 어떻게 하냐, 또. 어. 일단 또한달 뒤에 이거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기, 엄청 기대가 되진 않아요. 약간. 지금 너무. 이전까지 해왔던 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너무 기대치를 너무 띄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베테랑 건전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 다들 엄청 기대하고 는 나온거 보니까 진짜 별로지 피통만 크지 이것도 이렇게 업데이트 4개나 있어가지고 와 패시 펫시... 와 이렇게 4개나 있다고? 와 이거 엄청 많네 하고 프리시즌에 이런거 엄청 좋네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펫을 갈아오는거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거 좀 약간 어려운거 뭐 새로운 할때는 방금 전에 처음 말했지만 그저뭐지 아무리 밀레시에 너무 세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패스로 갔다가 옮기려 하는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어 아직까지 이거 익숙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효용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새로운 스킬은 제가 따로 안 봤고요. 제가 그거는 딱히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냅뒀고요. 저 랭크도 안 되고요. 어 일단 녹화 종료하면서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컨텐츠는 한번 네, 종료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유바 안녕!